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카메라를 켜려고 했던 건 아닌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알리에서 주문한 게 있는데 오늘 마침 왔더라고요. 근데 좀 사소한 거라서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겠다 싶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빈티지 티켓을 시켰거든요. 너무 예쁘죠? 일단 하나씩 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문한 곳은 제가 더보기란에 더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쁘죠?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켓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티켓이 이렇게 떡재본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한국에는 이런 빈티지 티켓 구할 때가 많지가 않아서 저도 보통은 문구류 수입해서 오는데나 아니면 아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로 시키긴 하는데 이번에 산 것들은 진짜 완전 만족 만족 이것도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제 손이랑 비교하면 요 정도예요 그리고 핸드폰이랑 비교하면 뭐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라서 다이어리 꾸밀 때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뭐 선물 포장하거나 할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빈티지한 색감. 양도 꽤나 많고. 이 정도면 10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너무 예쁘고 또 종이 재질은 좀 얇은 재질이에요. 다 비슷한 종이 재질인데 얇은 재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덧붙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쁜데 이거 좀 작은 사이즈의 티켓 종입니다 동일하게 좀 얇은 재질의 종이에요. 이 글씨체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것도 이게 제가 이번에 총 몇? 1, 2, 3, 4, 5, 6, 7총 7종을 샀는데 이게 판매될 때 옵션이 한뭐 9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진짜 사고 싶은 것만 몇개 추려서 산 거거든요. 아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이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잘 샀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쇼핑은 굉장히 대단히 만족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개인적으로는 양도 많아서 너무 좋아요. 예쁜데 양도 많으니까 앞으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좀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이벤트를 열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랜덤 피커로 딱한 분만 한 분만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종류별로 한 서너 장씩 뜯어서 소분해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템들이랑 조금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조만간 또 봐요. 빠이!